이어서 할수 있는 거 찾아 놓... 근데 지뢰 찾기는 지뢰를 찾는 게임인 거야? 지뢰를 안 찾는 게임인 거야? 나 항상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! 여기, 여기 있나다나잘찾노아찾아서 피해야 되는 거야? 아, 아니 근데 이름은 왜 지뢰찾기야? 냠냠. 대박. 방금 대박이다. 아니 무슨 다섯 번을 넘어보는 적이 없노. 오! <웃음> <웃음>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. 어? 봐. 어? 지뢰는 말이야 이렇게 요 어? 어? 아무 데나 말이야 어? 봐! 이렇게 하는 거야. 어? 숫자 보는 건 덜하지도 <웃음> 보통 내가 보니까 끝부분엔 지뢰가 잘 없어. 어? 음, 아니죠. 보니까 모서리엔 진짜 없어. 아 여기 깃발 뭐하러 꽂냐고 여긴 당연히 있을 건데. 여긴 당연히 있잖아. 제발 한 번만 세워주면 안 되겠삼? 왜왜왜 왜 깃발을 왜 세우는 건데? <웃음> 우리가 이렇게 빌어도 안 세워줄 거삼? 왜 깃발을 세워야 하는지 퀵리적으로 백자 내외로 서술해주세요. 제가 납득이 가면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깃발은 세울시 헷갈리지 않음 확정된 지뢰를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지뢰 없는 곳을 더 쉽게 알수 있다 다 비슷한 색인데 혼자 빨간색이라 다양한 색감을 즐길 수 있다 백자넘어쌈 아 자꾸 깃발 꽂으라고 하니까 꽂기 싫다 아 안타깝다 깃발을 꽂고 싶어하지만 깃발을 꽂지 못하는 집사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언제든지 깃발을 꽂을 수 있지만 안꽂는 것 뿐이지만 집사들은 깃발을 꽂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도 깃발을 꽂지 못하는구나 아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클릭을 할수 있으니까 참 운이 좋은 놈이구나 <목소리> 깃발 꽂으면서 한판 플레이하면 만원 미션 제발요 선생님 아 일단 미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발 꽂으면서 한판 플레이 만원 만냥 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 킹미저 가슴으로다가여기는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? 어그죠 여기는 있다는 거잖아 그지? 어? 음여기에는 응.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 있으면 얘가 이어야 되니까 그죠? 어? 응 만세 만세!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는 빨간 깃발이 꽂혔습니다.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. 3이랑 빨간색이랑 똑같잖아. 어? 거긴 누가 봐도 있어. <웃음> 여긴 모르는 거야? 근데 얘가 2인데 여기랑 여기가 있는 거면 여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1 옆에 깃발은 모른다고? 씨발. 아 씨발 막 누른다, 개새끼들. 예 어? 시발. 봐봐 내가 뭐랬어 야 이게 내 귀퉁이는 없어 아니 이걸 PPT를 만든 게 너무 웃긴다고 어? 지뢰찾기 속성 강의 지뢰찾기매들게 빠져보세요 초보 지뢰찾기 집사님들도 함께할 수 있는 쉬운 지뢰찾기 네모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장 빨간 네모 테두리 속 가장 오른쪽 구석에 이은 클릭할 수 있는 칸이 한 개뿐입니다. 따라서 빨간 네모 칸이 지뢰가 있다고 확정된 칸입니다. 빨간 네모 칸에 지뢰가 있다고 확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빨간 네모 위에 있는 일은 이미 지뢰가 있는지 검사를 끝냈어요. 이 새끼는 벌써 여기에 있으니까 이 새끼 옆에 걸쳐진 이 새끼는 절대 있을 수 없다. 음. 같은 킹리적인 논리로 빨간 테두리에 이 새끼의 주변에 있는 새끼는 범인은 이 새끼이기 때문에 이두 새끼는 결백한 새끼입니다. p p t 봤으니까 중급계면 마냥... 그럼 중급을 갑시다. <웃음> 내 귀퉁이에도 실제로는 지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새끼는 여기에 분명히 있어. 그렇다면 여기 없겠지. 이 새끼는 여기에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에, 그치? 여기, 여기, 여긴 다 없어. 그럼 여긴, 이거는 존나 분명히 있겠죠? 이 새끼 때문에? 그럼 이 새끼는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긴 없지. 1, 예, 1, 예, 예. 얘도 여기 1, 예, 1이니까 여기 하나 있고, 그럼 이 새끼는 여기 두 칸. 여긴 놓고 응. 어. 세칸다 찾고, 다 찾으니까 여긴 없겠네요. 1판 깨고, 다음 <웃음> 편 하실 때, 뒷뻐하시기 보실? 햄. 아 좋습니다 1인데 요렇게인데 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랑 이게 없어야 돼 3인데 요렇게 요렇게가 찼으니까 없어야 돼. 2가 여기 두 개다 차 놨으니까 그럼 여기 있겠네 3이니까 세개 찾고 그러면 얘가 2인데 여기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없어야 돼 1인데 여기 찼으니까 됐다 이거 꽁수 부려 도 됩니까? 깃발 없이 깨면 만냥인데 이 젤리인데 등급을 말안 했었어. 초급으로 가보겠습니다. 쿡쿡.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는 잔머리 찾아 하지만 여기는 없어. 음. 그리고 얘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. 그러면 여기 얘 때문에 여기가 있으면은 그럼 얘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는 없어. 아무도 알려주지 마세요. <웃음> 아, 지사하네. 그 <웃음> 얘는 사. 하나, 둘, 셋, 넷이고. 삼이 하나, 둘, 셋. 여기 있겠네, 그죠? 여기 있으면은 얘가 1이니까 여기 없어야 되고. 오! 다있스하 <웃음> 오늘 고급도 가능한가요? 음, 초도 물이 저또 무리